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주 시내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외서면 가곡리세동에 건축물이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곳으로 마당에는 마당 한가득 잔디가 깔려있는 넓은 면적의 전원주택입니다. 세개동에 건축물이 있는데 가운데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왼편으로 다용도 시설로 이용하는 건축물과 오른편은 원룸 형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들어서면서부터 나무로 만든 도마와 통나무를 잘라 벽면을 채운 실내 공간이 내가 카페에 들어왔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난방장치는 친환경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며 벽면은 예쁜 목공의 제품으로 장식하였고 목조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뭔가 탁 트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곳은 세계동의 건축물 중 다용도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속 건축물로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실내 인테리어로 꾸며 놓아 지인들과 함께 다과회등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기초 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기둥과 벽체는 일반 목구조로 시공되었고 벽의 마감재 역시 목재 마감이며 지붕은 박공구조의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하였습니다. 이곳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 공간입니다. 방과 거실,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설계되었으며 탁 트인 거실은 목재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고 벽면을 이용한 수납공간은 서재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며 주방과 거실이 일체를 이루고 창문이 많아 실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하면서 러프하게 놓인 테이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욕실과 거실, 방의 구조가 일자형으로 모든 동선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내는 창문이 많아서 채광과 환기성이 좋고 편리하며 또 창문을 통하여 사계절의 변화도 한눈에 느끼고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집이 가져다주는 일상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택 오른편에 위치한 건축물로 욕실과 싱크대, 방으로 짜여진 원룸 형태의 공간입니다. 약 10평 정도의 규모로 가족 모임이나 많은 손님이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며 바닥은 시멘트 몰탈 위에 장판지로 마감하였으며 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택 앞에 있는 운동장 같은 마당입니다. 잔디를 심어 놓아 천연잔디구장 같은 이 공간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배드민턴이나 공놀이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텃밭으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전원주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덕과 좁은 길을 생각하는데 이곳은 넓은 주차장과 충분한 도로폭으로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집을 나서면 바로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전원주택은 상주시 외서면 가공리에 위치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면적은 284평입니다. 전원주택 한동과 두동의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42평이며 이 전원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